안녕,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I could not see. For such a long time, my eyes have been sick. They are all dark. I cannot see anything. A rainbow might be shining in the clouds, but I cannot see. The flower might be growing by the road, but I cannot see it. The moon might be shining in the night, but I cannot see it. I cannot see anything. Poor man. Then one day Jesus comes. Jesus, please help me, I cry. Jesus calls me close. He say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Dear Jesus, I answer. I want to see. Jesus touches my eyes. <laughs> and yes, now I can see. I can see Jesus. And we, I will stay close to Jesus so I can see him again and again. 무리무리 무리무리 무리무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볼 수가 없었어요 장님이었던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아, 아주 오랫동안 내 눈은 병들었답니다 모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수 없어요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을 볼 수가 없답니다. 길가에는 꽃들이 피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을 볼 수가 없어요. 나비야, 너는 볼수 있니?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고양아, 어딨니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기를 원하느냐. 오호.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음, 음, 음. 예수님내 눈을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와볼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여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보고 또볼 거예요. 와 신난다. 유호. 오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 눈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장님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가 볼수 있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사인이에요 구해주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집의 친구들 이것을 배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보고 또볼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